안녕하세요 자전거 전문 채널 두바퀴입니다. 저번 전기자전거 소개 영상에 이어 이번에는 접이식 전기자전거를 소개하겠습니다. 듀얼배터리라는 장점이 눈길을 많이 끌었던 제품인데다 얼마전 신형이 나왔길래 솔직하게 소개해볼까 합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선빵해주시고요 출발하겠습니다. 띠링띠링 프라텔로는 배터리를 추가 구매해야 하거나 두 개의 배터리를 장착하기 위해 튜닝하는 게 아니라 태생이 듀얼 배터리 구조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 차체는 크기가 작은 접이식 미니벨로라는 거죠. 하나는 외관상 잘 보이는 시트 포스트에 있습니다. 덩치가 꽤큰 편이라 안 보일 수가 없겠죠? 다른 하나는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탑 튜브 속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프레임을 접을 때 젖혀야 하는 접합부 레버를 열면 프레임인 척 숨어있는 것을 볼수 있죠 이두 개의 배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원이 모두 켜지면 프레임에 있는 배터리를 먼저 사용하고 방전되면 자동으로 시트포스트에 있는 배터리를 소진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는데요 다행히 각 배터리에 전원 버튼이 개별로 장착되어 있어서 분리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충전도 따로 하면 되는데요 장거리를 이동할 게 아니라면 그냥 탑튜브 속에 있는 배터리는 아예 빼고 사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3kg 정도의 무게가 줄어드니 에너지 효율은 더 좋아지겠네요 그리고 각 배터리는 도난 방지를 위해 열쇠로 잠그는 방식입니다 특히 시트포스트 배터리 잠금 방식이 매우 심플해서 마음에 드네요 그런데 배터리가 두 가지니까 열쇠도 두 가지입니다 이게 조금 번거롭습니다. 통합되었으면 하는 욕심도 드네요. 다음은 배터리 스펙입니다. 두 가지 배터리 모두 LG화학의 3.6V 3400mAh 셀이고요. 36V 10.2Ah 용량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시트포스트 배터리는 기존보다 늘어나서 총 20Ah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주행가능 거리는요? 홈페이지에는 가장 낮은 1단계 모드로 설정했을 때총 150km 정도로 표시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사용 사용해 봤을 때 2에서 3단계로 설정해도 150km 정도였습니다. 배터리 하나만 사용하고 1,2단계로 설정한다면 80에서 90km도 주행 가능할텐데 어떤 기준으로 배터리 두 개의 주행가능 거리 150km로 표기하셨는지 조금 의아스러웠습니다. 그래도 남들처럼 부풀리기식 홍보 문구가 아닌 점에 신뢰가 가는군요. 다음은 모터입니다. 도심형 전기자전거에 대중적으로 등장하는 바팡 브랜드를 사용했고요 뒷바퀴에 장착되는 후륜모토고 구동방식은 파스전용입니다 토크가 45Nm에 350W의 최대출력을 지니는데요 토크값은 도심형으로서 표준입니다 페달링에 민첩한 힘을 전달하거나 로드처럼 빠른 속도감을 지향하기보다는 여유로운 도심 라이딩에 초점을 둔 스펙이죠. 출력 파워는 높은 편이라 웬만한 경사도는 대부분 소화합니다. 출력 모드가 총 5가지인데 9%의 경사도에서 3단계로 설정해 주행하니까 거의 평지를 달리는 것처럼 충분한 파워를 출력하더군요. 9%의 경사도라면 남산타워와 부각 스카이웨이의 높은 경사 지점도 올라갈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주행 내내 체력적 엔진을 많이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약 18에서 20km를 유지하며 달렸으니까 체력이 좋은 분들은 모터 하나 더 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듯 합니다 그리고 1단계와 2단계는 평지에서의 순간 시속이 13에서 17km입니다. 순간 훅 하고 밀어주는데 순식간에 20km를 찍더군요. 만약 앞에 사람이 있었거나 무방비 상태로 페달을 돌렸다면 조금 위험할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시속 20km가 넘어가면 조금 버거워집니다. 차체의 무게를 거의 그대로 느낄 수 있고 기어비를 가볍게 조절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답답한 속도감에 더 열심히 페달을 굴리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그저 페달링을 살랑살랑 돌려도 25km 정도 유지하고 싶고 스로틀 방식을 추가해야 하나 고민도 든다면 그냥 마음 편하게 출력모드를 3단계로 설정하는게 좋습니다. 속도가 대략 22km 아래로 떨어지지 않게 파워를 충분히 출력해주니까 속도 유지에도 괜찮더군요. 그리고 프라텔로는 파스방식으로 출시되지만 스로틀 겸용으로 추가 설계가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다음은 접이방식입니다. 핸들바와 안장 높이를 먼저 내리고 프레임을 접으면 되는데요. 다른 건 몰라도 안장을 먼저 내려야 접힌 자전거가 무게중심을 잃지 않고 서 있을 수 있습니다. 폴딩 접합부는 모두 이중 잠금 구조 방식이라서 주행 중에 무심코 아무 이유 없이 폴딩부가 접히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기타 특징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프레임은 알루미늄입니다. 그것도 가장 경량이라고 알려진 알로이 6061 프레임을 사용했네요. 이는 내구성은 좋아야겠고 무게는 조금이라도 줄여야겠고 가성비까지 고려하는 웬만한 고성능 전기자전거에 사용되는 프레임입니다 앞에는 서스펜션이 장착됩니다 노면 충격을 덜기 위함이죠 실제로 승차감이 편안해서 좋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포장도로에서의 꿀렁거림이 싫어서 서스펜션에 잠금 기능이 있는 걸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속력이 안 나기 때문이죠 킥스탠드는 높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경사도에 세워두기에 수월하고 짐을 휴대할 때 자전거가 치우치지 않게 세울 수 있어서 좋더군요. 구동계는 생활용 자전거에 주로 탑재되는 시마노 아세라 등급이고 11에서 32T입니다. 기어비는 그냥 표준이고요. 어차피 전기구동 방식이 메인이 될 테니 그리 중요하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무게와 가격입니다. 무게는 23.5kg입니다. 자전거를 들고 2층까지 올라가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층계가 높은 분들은 유념하셔야겠습니다. 가격은 155만원입니다. 대용량 배터리 두 개가 탑재된 데다 모터 출력도 이 정도면 괜찮은 가격대에요. 급하게 밀어주는 반응성이 조금 위험할 수 있으나 다양한 주행 환경과 코스를 소화하니까 충분히 장거리 여행과 배달 등에 최적화된 고성능 전기자전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럼 두바퀴는 다음에 더 좋은 내용 들고 찾아올게요. 아참 구독과 좋아요 남기고 나가시는 거 잊지 않으셨죠? 안녕!